내일 크리스마스네 뭐 하고 싶어 내뭐 하고 싶어 내일 크리스마스네. 뭐 하고 싶어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자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자.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자. 겨울 바다 보러 갈까? 겨울 바다 보러 갈까? 겨울 바다 보러 갈까? 뭐? 뭐뭐 영화 보다 영화 보다 영화 보다 겨울 바다 겨울 바다 겨울 바다 가다 가다 가다